여러분, 안녕! <웃음> Amazing Brain Tood Tower 5.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주셔서 원하시는 유닛 선점하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 손님.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저희를 초대해 주신 야, 여기 지금 어메이징 브 n g b r 타 n 2도 t o 3에 4 40... 0몇층이죠 여기가 지금. 41층. 41층. 네. 크... 뒤로 보이는 그 기가 막힌 남양뷰 41층에 거주하시는 알렌 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알 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저희 팀원분들과 또 허물없이 지내는 지인이신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네네. 인터뷰를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네. 언제든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지금 원베드룸에 지금 살고 계신데 네네. 지금 이 어메이징 브랜드 투두 타워프리를좀제 기억에도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그 계약하시고 그죠? 네네네 음, 한뭐 계약 들어오자마자 하고 한, 네. 한 1년 반? 그 정도 그랬,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1년 반 밖에 안 기다리셨나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아. 제가 처음부터 계약한 게 아니었고 아, 그렇죠. 아내분께서? 네. 네네네 아내분 <웃음> 가족께서 네. 먼저 계약을 하시고 다 처리되고 결혼하고 네. 여기 네. 올지도 몰랐다가 네. 갑자기 아 그러면 응? 너네 일로 가라 라고 네. 명령을 해주셔서 <웃음> 어, 어, 어, TMI인데 TMI가 어떻게 그냥 숟가락을 이렇게 한다는게 아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 네. <웃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 고객도 이 어메이징 브랜드 네. 타워3 네, 네. 사셨는데 5년을 기다렸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와. 첫 번째였는데 <웃음> 네. 실제 이 어메이징 브랜드 투드 사시는 살아있는 이런 또 어떠신 것 같아서 어메이징 어메이징 하는데 지금 이제 참고로 음. 타워 5로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허심탄한하게 진짜 어메이징한 점과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주하시면서 네. 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선 너무 어? 교통이 편해요 교통? 예 스카이트레인하고 고속도로가 같이 두 개가 가까이 있다는 거에 너무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뭐술 먹고 그냥 스카이트레인 타고 와도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스카이트레인 타고 너무 닿는 곳이 많고 네. 차로 가서도 바로 저쪽에 보시다시피 네. 바로 옆이니까요 그렇죠 교통 편이죠 교통이 편해서 젊음 젊음. 네. 아, 네. 맞아요. 저도 아까 로비에 기다리는데, 네. 주로 다 20, 30대가, 그죠? 네. 그게 좀 주된 음. 그 아, 아니요. 간혹 노인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음, 그래도 비율로 따지다 보면 젊은 분들이 되게 많고요 아... 아이보다는 강아지가 많은 편이에요 아이 키우는 아...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아 그렇구나 네 역시 음... 솔직한 그죠? 오너들이라기보다는 렌트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참고로 또좀 TMI지만 이렇게 개발사로부터 직접 사시면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렌트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첫 번째 키 받을 네. 때 세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 네. 뭐 불편한 게 있으시면 뭐 위층이라든가 옆에서 어떤 소음 같은 건 어떠세요? 뭐 금요일 토요일에 저녁 7시 정도에는 가끔 떠드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네. 뭐 이렇게 뭐, 뭐, 뭐, 뭐, 뭐, 음... 음, 음. 음. <웃음> 이런 거좀들나요 아, 아니요 그,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아 그런 점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지 소음은 완전히 방음이 <웃음> 잘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윗집이 착하신 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로서는 소음으로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젊은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 뭐 파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하고. 근데 그때는 아마 파티 달닝 룸이 열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그래갖고 집에서 파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전화만 하거나 인터넷으로 레저베스만 그렇죠. 하면 파티 룸이 되니까 거기서 네. 고기 구워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되는. 또 식사를 이제 하시니까. 네네네. 뭐 지금 보니까 뭐 얼수도 곧 들어오고 그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현장으로 지금 느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한달한 어, 달이 다르게 사람들이 방문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극장, 네. 오락실, 네. 음식점, 바, 레스토랑 네. 뭐 이런 게 너무 근처에 다 있다 보니까 한달한달 한달 정말 달라요 어, 네.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용도 하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그 그럼 여기서 가보고. 아무래도 저, 저 신혼이시니까 예, 예. 주로 이제 다이닝아웃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초고는 네. <웃음> 아, 음식을 가시다보는저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제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 많이 <웃음> 먹고 또 여기서 또 깨알 자랑야요리를 잘합니다 저 야. 야. 네. 우리 네. 와이프 짱네 참고로 와이프님께서 그패티셰예 네, 맞습니다 맞, 맞, 네네네네. 맞나? 네네네 맞나요 패티셰파티셰 <웃음>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예. Yeah. 저도 잘 몰라요. 아, 이제 프렌치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아, 아 네. 여 근처에 네. 이제 그 베이크리 샵이 있는데, 네. 네, 체스 크리스토퍼라고 네. 거기서 파티시 하고 있는데 케이크 네. 상당히 맛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저 운전하시나요? 을 아니요, 저 일렉트릭 스쿠터가 있는데요. 이게 보여줄 수 오, 있지만 스쿠터. 대가, 네, 전자 스쿠터가 있어요. 텔멧을 쓰고 저기 자전거 도로가 잘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 강가 프레저리버 있는 데까지 자전거나 일렉트리 스쿠터로 쭉갈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웃음> 그래서 네. 아내분께서 그걸, 그걸 타시고 가시는 그걸로 거? 그걸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굳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어메이징 브랜트우드의 좀 아쉬운 점 아직 대형마트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일 수 있겠어요 코스코가 물론 가까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저희는 두 명이 사는 가구이기 때문에 네네. 소가구라서 네네. 코스코에선 대형 물품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슈퍼스토어나 뭐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네. 거기가 좀 멀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멀다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비교적 다른 건 너무 다 가까운데 다른 스타벅스도 다 가까운데. 바로 코앞이고 맥도날드인데 홀투스는 아... 좀, 그, 중요하구나. 가격이 좀. 네, 아... 가격이, 올게닉. 씁... 가격니까 그렇죠네야 네. 근데 저 어메이징 브랜투도 사시면서 고거를또좀 따지시네 아, 이게 가까이 네. 살다보니까 네, 네.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멀리 가던 것도 네. 아, 멀어 보이더라고요어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 단점 같기도 해요 걸어서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걸어서 갈수 있는데 아쉽게 수 있는데, 있는데 그건 네. 안되니까 좀 아쉬운 점은 개발사 측과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 루이비통 그쪽 계열 예예 네, 네. 그쪽에서 막 투자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브랜투도뭐래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음... 이게 막 레벨업을 시킨다고 해. 여기는 수프 마켓은 좀 피하자 어... 아... <웃음> 제가 아, 듣기로는 아니, 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아 <웃음> 그게 하나 좀 아쉬운 점이 들수 있군요 그러니까 네. 좀, 좀 걸어서 장을 볼수 있으면 네, 걸어서 장볼 때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어메이징 브랜트워드 타워 5가 예. 2027년 말에 아, 지금 완공 예정이거든요. 예예. 그 많이들 이제 계약을 하시고 다들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들어가고 싶어서. 네. 근데 그때는 에어컨이 들어가고 네. 여기는 아쉽게 지금 에어컨은 없어 아, 맞습니다.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저한테는. 예. 여러분, 이번, 보니까... 이번 여름에 어떠셨어요? 아 굉장히 아, 넣었습니다. 굉장히 어, 넣었어요. 어떤 분들 호텔에 잠깐 네. 가, 계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견디셨나요? 호텔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 에어컨은 따로 구비했었어야 됐어요 아 정말... 그 휴대용은? 심했으니까 네. 휴대용으로 모에 앉았을 정도 의문이 들 정도로 네... 오후 지어지면은 아, 훨씬 좋겠네요 네... 아니더 단점이었는데 제 기억에 2016년도도 제고객께서 이걸 그 구입을 하셨을 때 네. 그때는 전혀 에어컨이 아예 A자도 들어오진 않았었죠 저희 생각에 <웃음> A...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당연히 뭐 이건 필요 없었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에어컨이 다 들어가고 EV도 들어간다고 오, 합니다 네. 와 그럼 개인적인 이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오, 개인적으로 이비를 이제 충전을 해서 근데 요거를 이제 충전기까지 달아주느냐 아니면 이런 전성과 이렉트리션이니까 음, 전성까지 예. 끌어줘서 설비를 하느냐 요거는 아직도 얘기 중인 것 같은데 좀만 뭐 돈을 투자하면 다 다 개인용으로 어, 예. 아,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쵸. 지금 저희 개인 파킹장에는 그런게 네.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현재 타워 3는? 네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항상 꽉 차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40분 만에 다시 왔다 갔다 해 하거나 이게 되게 상당히 귀찮아데아거기 리밋이 있죠? 네네네 네, 네. 아저 만약에 개인 파킹랏에 그런게 있다면 네 정말 뭐 저라도 이사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5,6년을 기다려야 되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어메이징 브랜트우드에 대해서 여기에 있던 다점들을 다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네. 뭐 에어컨, EV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괜찮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뭐 정말 다른 거다 좋은데 에어컨 없는 거랑 네. EV가 개인 주차량이 없는 거랑 네. 이게 상당히 불만이었거든요 네. 그 따로 제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타워5에 그런 것들이 설비가 다 들어온다면 네. 아 탐나네요 아. 돈 모으죠 아돈모은다 네. <웃음> 멋진 아 이참에 하나 더? 아이 고고 <웃음> 고고 고고 <웃음> 고고 go <웃음> go. 아. 아. 오늘 시간 내주셔 서 감사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저희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건 여담으로 또 네, 나눌 얘기가 있겠네요. 어저타 o 파이브 계약하게 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네. 제가 예, 예, 예. 선점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먼저 그 우리 저 시청자 분들에게 먼저. 아 네. 아 농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무리는 좋아요, 구독, 네.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봐봐. 바이바이 Bye -bye. Bye -bye. 감사합니다 아유. Amazing Brain to Tower 5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 주셔서 원하시는 유닛 선점하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